빨리 가자. 에? 아, 얘는 독성이 있어. 아, 체력빨. 아, 너무해요, 제. 물론 내가 아까 이상하게, 이상하게 플레이한것도 있는데 이거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. 아까 반사 로봇이 안 합쳐졌어도졌을 것 같아. 요거 합쳐줄게. 야 이거 칼렉 나올 수도 있겠다. 황금 칼렉 나와가지고 불안 한번 찾아볼게요. 아! 바로 나오. 은매 말고는 도 나도 나카나좀나왔나왔으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제 먼저 보자. 불안해, 그제. 그제. 그제 뭐. 와우, 난리 날까지 완벽하다. 안전하게 가자. 그니까,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, 도 발이. 뇌자리 왔어 뇌자리 <웃음> 어차피 이렇게 해도 이기는데 그냥 무난하게 가자 라는 마인드로 갔습니다 이거 레전드판이다 <웃음> 아 유튜브가 크라임님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마공님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이거 레전드판이다 진짜 썸네일 어떻게 해야 돼 <웃음> 썸네일을 뭘로 정해야지 아! 또르빈 유튜버가 다들 감사합니다. 아노빈 유튜버 감사합니다. 음. 야 이거 진짜 법 손실 못참는데야 이거 못참아 참을 수 없어. 마 <웃음> 뭐 맙소. 살짝 님 <목소리> 이거지 한 턴에 얼마나 은거냐 살짝 손해 봤어요. 살짝 63을 내기 전에 망꾼을 먼저 보는 게망 그래, 사자 사자 28, 36이네. 그래, 이게 버텨지나 보자. 버틸 거 같은데 60도 살짝 무서워. 근데 이건 안 되겠다. 이게 국밥이 있는 게안 좋아. 단이 그... 이건 무조건 버텼잖아 이거를 이게 이게 도바리어도 버텼네 아 죽긴 했네 이거 도발 발랐으니까 앞에 터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아, 제 루스 먼저 하얗지이 실수네, 실수네 인정. 실수, 실수, 말할 좋은 거 좋은 거. 야 필드 괴수로 꽉 찬다 졌죠? 야! 야! 내가 나는 사실 다리까지 다 준비가 됐거든. 근데 캠 각도를 어떻게 해도 저렇게까지 다 보여줄 수가 없어. 그래서 실패했어. 그래도 나 최선을 다했다. 약간 이렇게 한입 먹어야 되나?